네, 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3과 내용입니다. 3과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다분여러 자, 여러분, 어, 여러분, 어, 어, 요다 분여여 추측이한테 소다라는 게 있습니다. 어, 두 가지 예, 그뭐 있는데 일단 뭐 전문니까? 어, 이거는 들은 이야기를 남에게 전달하는 표현에 대해서 어뭐 배워봤습니다. 음, 자 전문이라고 하는데 막 뭐, 들은 이야기를 남에게 전달하는 표현입니다. 자 어, 이런 상황을 생각합니다. 와타시가 어, 있고요, 다나카 어, 산가 있습니다. 음. 자 스즈키 산도 있습니다. 네, 어, 한국어로 뭐 일단 생각해봅시다 단학가상한테 몇 살입니까? 물어봤어요. 음, 그거를 스물다섯 어, 살입니다. 대답했어요. 어. 자, 그 내용을 단학가상이 어, 없는 데서 어, 스기사한테 전달합니다. 어. 근데 이런 식으로는 어, 이야기하지는 않죠. 단나가 씨는 스물다섯 음, 살이 다섯 살입니다라고 했다고 해도. 어, 25살 입니다 라고 합니다 라고는 하지 않죠 어, 이렇게 하죠 어, 25살 이라고 합니다 음. 자 이런식으로 어, 좀식 표현이 바뀌는 것은 당연히 예, 알겠죠 음. 당연한 건 알겠죠 음. 자 어, 이걸 일본어로 해, 하는 거예요자 음. 보세요 어, 와타시가 있고 음. 나카카이1코 똑같은 상황 입니다 자, 똑같은 거 물어보는 예요요나이0 0 0 0 0 0 물어봤어요.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다0 0 0 0 0 0 0이0 0니다0 0 0 0 0다0 0 0 0 0 0 0 0 0そうです 그러니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자, 어, 이걸 그, 이 소다를 어, 알기 위해서는 음, 전중한 표현하고 버통체라고 어,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 자, 전중한 표현, 이거 한국어도 뭐, 버통체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있어요. 음, 입니다. 전중한 표현이죠. 자, 의미는 똑같은데, 전중한 걸뺀 것은 뭐, 뭡니까? 기능은 똑같은 말, 이다죠. 이다. 어. 갑니다. 뭐예요? 그럼 간다가 되는 거죠. 응. 갔습니다. 갔다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일본어로 하면 되는 거예요. d e 에 대응하는 거는 다 a iki mas. iku. iki masita. i t 근데 막, 어, 이거 보통 제쪽을 보면은. 어, 이끄는 기본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일이은는 어, 타형이라고 하기도 하죠. 어, 과거형. 자, 우리는 대화할 때막 수업 시간에는 이, 이렇게 전전한 전주, 표현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를 전달할 때는 안에 넣을 때는 음, 이렇게 보통체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음. 자, "교 오늘 뭐 하십니까?" 음. 타나카 다나,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 맹교시마스. じゃあクゴルスズさんってジョンダラハミダ田中さんは今日家で勉強しますそうです。いざ、ハンミダ。オディルバカヤハンミカ? シマス、イゴルバカヤハジョ。じゃあしますハンミダルポトンチェロパクマハンダジョハンダエテンファルンゴルン、スルジョ。勉強するそうです。イロンシグ じゃあ、昨日何をしましたか? オジェモえっそよ 友達と o d a c h i t o s o m m i o 서 e a s o b 자, 이거 전달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 t a i r o k 어, t a n Tanaka Sanwa, Kino, t o m o d a c h i 어, 자, 이건 프린트 내용하고 똑같은데 g Autocatunde. t 이런 내용 1번부터 5번 내용을 친구한테 어, 질문하는 거예요. 어. 마, 일본어로 어떻게 물어봅니까? 난사이すか 今日何をしますか? 週末何をしましたか? 家はどこですか? 어, 昨 아, 何時に家に帰りましたか 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얻을 수 있죠. 디디디 응. 그, 근데 그 대답 얻은 거를 남에게 전달하디 어떤 표현 디면은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음. 예를 들어 어, 몇 살입니까? 난사이데스까뭐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면은, 어, 23살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23살입니다. 자, 남에게 전달합니다. 누구누구 상은 23살이라고 합니다. 23살이다. そうです. 그렇죠? 음. 자, 두 번째. 今日何をします か? 오늘은 음, 오늘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음, 자. 어, 게임을 합ます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면은 음, 게임을 するそう です. 이렇게 좀 대답하죠. 음. 주말에 무엇을 심았습니까?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홍오 여무에 읽어 읽다죠 어, 다형, 형 읽다죠. 그러면 読んだそうです 家はどこですか? うんデですヘウンデだそうです 昨日何時に家に帰りましたか? うん、おじめしでカっよ 11時に家に帰りました よらんしでちべかすみた これも11時に家に帰ったそうです いらんしぐろちょんだいはるすいすはい、じゃあ 이게 일단 어, 전, 전문이라고 하는 거죠 전문, 남에게 전달하는 배함입니다 음 소다입니다 하나 또 있습니다 하나 또 있는 거는요 36쪽 보면은 음, 추측, 얀테 소다 라는 거는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 설명하는 것보다 어, 이건 뭐 보세요 현대를 먼저 바꿉니다 어, 바꾸는 걸 알아야 합니다 던사는 이렇게 바꿉니다 아메가 흐르, 비가 오다. 아메가 흐리 소오 す스 그러면 비가 오다. 비가 얼것 같습니다. 비가 오겠습니다. 어, 그런 표현입니다. 어, 이 형용사는 이를 떼고 소오 데스 붙입니다. 어이 시 소오 데스. 어이 시 맛있다죠. 그러니까 맛있어 보입니다. 맛있을 것 같습니다. 나 형용사는 나를 떼서 소오 데스 붙이면 됩니다. 마지메다 선실하다, 선실할 것 같습니다. 마지메 소어です. 면사는 소어です가 붙지 않습니다. 이런 경, 음, 아 떨어질 것 같아요. 오지르 떨어지다. 그럼 마스형 하고 소어다 붙이면은 오지소うです오지소うですよ soです.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겠어요 이런 말이에요. 아메가 흐르. 아까 나왔네요. 비가 오다. 아, 어둡네요. 하늘이. 아메가 흐리소오です. 비가 오겠습니다. 올것 같습니다. 이 아저씨는 죽을 것 같죠? 죽다. 신으. 신이소오です. 울것 같죠? 울다. 낳고낳기소오です 이건 똑같네요. 오지소오です 아, 맛있어 보이네요. 음, 어이시. 어떻게 하는 거죠? 어이시そうです. 내무이, 음, 졸리다, 잠오다, 잠오, 잠오는 것 같습니다. 잠올것 같습니다. 어, 잠아 보입니다. 졸려 음, 보입니다. 眠무소어です この学生は眠そうです. 자, 이 아저씨는 어떻게 보입니까? 어떨 것같습니까 음. 이소가시 바쁘다. 바빠 보이죠. 이소가시 소우です.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추측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쁜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자이 아저씨는 반대죠. �마다. 한가하다. �마 소우です. 아타마가 이. 아타마가 여사 소우です. 머리가 절, 좋아 보입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에, 이거 이 좋다인데 이것만 조금 음, 불규칙한 음, 활용을 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 36쪽에 어, 밑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어, 자, 오늘은 소다, 두 가지 소다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